여기가 그 폐가 체험장인가요? 네 맞습니다 여기가 폐가 체험장입니다 와 생각보다 좀더 분위기가 좋은데요?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럼 폐가 체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폐가 체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폐가 체험장은 실제로 귀신이 등장할 것 같은 분위기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 분위기만큼 위험한 것도 많으니 몇 가지 안전수칙이 생겼습니다. 꼭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폐가 체험 시 4명의 사람들이 함께 진행합니다. 그런데 만약 사람 수가 4명이 아닌 수 특히 6명 13명이라면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십시오. 그것은 정상적인 폐가 체험이 아닐 수 있고 계속 진행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. 저희 폐가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놀래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만약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놀래킨다면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. 최소 1 5 m 는 되어야 합니다. 그들은 귀신 분장을 한 것이 아닌 실제 그것들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저희 폐가 체험장에 있는 우물에는 물이 없습니다. 만약 우물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친다면 그 우물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얼굴은 실제 여러분의 얼굴이 아닌 그것들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만약 폐가 체험 도중 어딘가에서 썩은내가 난다면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썩은내는 단지 곰팡이의 악취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무언가가 썩어도 썩은내가 납니다 다섯 번째 저희폐가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낙서를 해놓지 않습니다 만약 낙서 특히 I'm behind you I'm coming 이라는 낙서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십시오 여섯 번째 위 항목은 전부 여러분의 재미를 위하여 만든 허구이며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항목을 숙지하실 필요도 없으며 따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참고로 6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 항목은 종교적인 문제로 비워놓았으니, 네. 6번 항목을 보신 분께서는 연락 바랍니다. 바로...